아이요? 아이 아이. 아이요. 찍찍 찍. <웃음> 쥐 잡아야 될것 같은데. 칼칼 <웃음> 칼 써도 돼요? <웃음> 이거 이거 쥐, 쥐좀 잡아주고 왔세요 <웃음> 잡아야 될것 같은데. 컨셉이 확실하네. 쥐 잡는데 에서 있으니까. 개팔 번. 뭐, 어 뭐지? 다 여기서 봤는데 제가 8번님 캘리칸인 줄 알고 썰었거든요 근데 캘리칸이 아니었네요 네, 저분이 혼자 말하고 다니길래 팔찌기신 거죠? 응잘써신 음. 거예요? 아직말못 아직 하지 않을까요? 제 8번님이 전기 써고 있다가 제가 가까이 가니까 호다닥 하시긴 했거든요 그러면 5번님이 썰때 옆에 누구 있었어요? 아니 아니요 제가 창고에서 어... 8번님 계속 쫓아가가지고 썰었고, 8번님 혼자 말하길래 펠리칸인 줄 알았어요. 음. 아, 근데 8번님 사보했다라는 소문이었어요. 추도 음. 들었어요. 푸다닥 올라가시긴 했거든요. 전기 서버 위치에 있다가. 8번 님이 창고로 들어가는 거를 한 10초 전에 봤어요. 물론 그때도 혼자 말하고 있긴 했었어. 근데 5번 <웃음> 님이 그때는 없었거든. 10번에 남은 침이였나 봐요. 왼쪽에 계신 분이 <웃음> 시체 리포트 하시때아 시체라고 하셨거든요. 저요? <웃음> 시체 검사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저몇 어, 풀었어요. 뭐, 칼 맞춰봐요. 여고 싶지 않아요. 좋아 이 느낌이군. 당신의 직업이 뭔지 알겠어. <웃음> <웃음> 나도 칼직이었어. 나도 칼직여가지고 합을 맞춰왔어. 저분의 칼직이 어떤 건지 알것 같아. 오케이. 나도 칼직이었는데 칼을 맞대 보니까 뭔지 알것 같습니다. 저분은 작용이야. 5번님 작용 같아. 7번, 17번, 11번, 2번. 사람 많은데? 여기? 4번. 아니죠? 아니기를. 옆보자 여기 엿보자. 뒤따라 미행하자, 미행. 미행기술. 어, 버그야. 오오오오 아니구나 아 죽은 오, 줄 알았네 아요 아, 7번님 머리 때문에 핀줄 알았어 이거1체 감당 빗자로 쓰는데요 그래서 이거랑 클수 있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어안 그거 그리요 16번님 네 10, 16번님 아랫동선 1번 4번 7번 11번 17번은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이야. 그럼 12번 14번 이제 19, 16 시체 네. 발견된 거랑은 좀 다른 건데 한마디만 해도 돼요 제가 골동품 보관실에서 5번님을 봤고 그 뒤로 7번님이 들어가시는 걸 봤는데 5번님이 죽어 계시거든요? 약간 펠리컨 아. 의심 한번 해봅니다 7번님도 안개 옆으로 지나가시긴 했거든요? 안개 낀 동굴 맞아. 옆으로? 도서실 복도? 어? 아 맞다 7번님이다 완전 표단을 마주친 거 빼곤 없었는데 <웃음> 왜 그렇게 맛있게 음... 드세요? 아, 어, 죄송해요 어. <웃음> 어? <기신가? 웃음> 어? 어? 드신다 어? 어? 그렇게 먹고 있다? 어? 우리 어? 어? <웃음> 고기 혹시 5번님인가요? <웃음>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선택해야 되는데 18번님을 찾을 건지 5번님을 찾을 건지 뭐부터 찾아볼까요? 18번님 아, 어쨌든 강당 강당 쪽이니까 12번님, 14번님, 네. 19번님 자리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4번은 그거 들었어요 1번님이 7번님한테 머리 때문에 핀줄 알았다고 음, 아 그러면 실험실에 계셨던 거다 그럼 19번님 혹시 말을 돌릴 이유가 본인의 그게 들킬까봐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위치를 말씀드리면 직공이나 마찬가지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음. 16번은 희생의 재단에서 5번님이 혹시 칼을 맞추러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칼이 셋은 아닌 거죠? 5번님 포함해서 저도 칼이긴 해요 단칼 말고요, 이쿤님 아니요, <웃음> 확실한, 확실한 칼, 확실한 칼 확실한 칼이요 확실한 칼, 확실한 칼. 음. 그러면 이거 나도.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잠깐, 근데, 14번님이랑 19번님 둘다 같은 직업 같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4, 19 같은 능력의 직업 같아요. 시시시 입이, 입이 다 알았어. 14, 19 같은 능력인데, 어? 최소 비둘기인데? 비둘기 없잖아! 어, 그, 어 없어요? 마. 그럼 19번님인데? 어, 아니, 저는 그 직업이 아니에요. 저는 음. 그 직업이 아닙니다. 둘다 같아. 그러니까, 칼직도 오리고, 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터탄이라 뭐래? 둘다 같아요. <웃음> 그러니까, 칼직도 오리 같고, 19번님도 오리 같은데? 1번님, 은 저는 터널에 있었어요, 터널에. 아, 나, 나 칼직이야, 칼직. 근데 좀 쓰면 위험한 칼이에요, 보안관이, 보안관. 그, 아니, 근데 님이랑 막직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지 아니, 괜찮다고? 맞지 아,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자격인 것같아데긴 칼이래잖아, 긴 칼이래잖아. 자격이 좀 길어요. 자격이, 자격이 칼이 좀 아니야, 길어요. 아니야, 이거.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2번님이 안개 낀 동굴에서 마주치고 강당 가가지고 시체를 발견했으면 그 부사이에 7번님 저희한테 왔을 수도 있는 거아닙니요 아, 7번님이 시간이 되긴 하죠. 7번님 시간 돼. 맞아요. 저뭐 먹고 있었어요. 입안에 페리컨이라고 하는데요. 뭐 먹고 있다고. 아! 도망쳐! <웃음> 장의사를 찾을까 잠깐 고민했으나 불이 꺼져서. 그냥 바로 신고했어요. 창고에서 강당으로 가는 채코는 채채코이세개 있잖아요. 그세개 중에 오른쪽 채코지에 시체가 있고요. 여기? 입원님 그러면 이번이요 호잉. 이 번님이 썰고 가는 걸 봤어요. 진짜요? 그럼 네. 그 시체 옆에 창고 그 시체 시체 옆에 숨이었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데 있는데? 가스. 네, 확실해요. 창고구만. <웃음> 음, <점프구만. 웃음> 응? 할 말이 없네요. 보셨다니까 뭐. 그러면은 어.. 어? 아, 아이고. 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해서 건너 뛸 거면 비둘기 가, 덜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근데 비둘기가 없어요? 4번인데요, 2번? 아, 네, 19번님이 말했던 그 의미가 약간 비둘기 뉘앙스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19번님의 진짜 직업은 뭐죠? 어, 암살에 빠졌으니까 얘기할게요. 저는 그때 네. 터널에 있었고 조류관찰자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러면은, 시간 좀 남았으니까, 감추긴 한데, 약간, 네. 약간 이, 이, 5시 방향에 11번님 쪽이 좀 <웃음> 조용하거든요? 약간 오리, 아! <웃음> <웃음> 오늘 이쿠님이 유난히 똥촉인 것 같아서. <웃음> 똥 던져드릴까요? 한번믿어봐시고 아유 <웃음> 아, <아니> 묻어보시고 싶으신가? <웃음> 아, 믿어봅니다. 농담농니다 농담. <웃음> 가까이 오면 똥 던지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가까이 오면 던질 거예요. 내똥총 네, 네, <웃음> 네, 던질 겁니다. 뭐, 먹으러 온다. 7번님 먹으러 온다. 어 저리 가요. 나 미션할 거예요. 7번님 빵집어먹는 것부터가 펠리컨이에요. 어 들어갔어. 7번님이 먹었다. 아니 여기 1 4 번님 여기 있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도장님 저를 지켜주세요. 1 4 번님 혹시 협박 받고 있으면 당근을 좀 흔들어 주세요. 7 번님한테 협박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장님 <웃음> 나오면은 먹히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못 나가겠어요. 아!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아어어 근데 여기 불 켜는데가 의비가 있는 자리인가 싶어. 여기 불 켜봤자 어차피 도망 못 가는데. <웃음> 잠깐만. 아 가만히 일단 있어볼까? 연예인이긴 한데 어, 하늘색 초코 초코 초코 한 분이 떨고 위로 올라가셨거든요? 저를 못 보셨나요? 그 자리에 서었어 시험실? 벤트 있는데? 네 제가 썼어요 혹시... 여기, 근데 어... 제전문업자인데 아이고 야이 시체를 본 7번님은 뭐지? 어 근데 시체를 봤다라고 <웃음> 하는데 14번님도 봤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깨약하는걸 봤어요 네 그럼 11번님 찍죠 아니야! 잠깐만! 안돼요!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닌 거 같아 11번님이 전문업자인데 7번님이랑 14번님 어떻게 시체를 봐 14번님 비둘기라고 쳐도 7번님은 지금 밟힌 게 아니라 울린 거야 7번님 펠리콘 같아 직공 한 번씩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 펠리콘 아니에요 직공 한 번씩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저부터 할게요 저... 저 연예인입니다 여러분들 7번님 지금 뭐예요? 저도도새예요도도새 저... 야! 펠리콘! 아... 아니 저더노세하니까요 아니 방금 죽은 사람이 연예인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맞아 난 알고 있었어 14번님 난 알고 있었어 19번님 지금 뭐예요? 아도를 관찰까요? <웃음> 7번님을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펠리콘이면 한명먹히고 끝날 텐데 뭐야? <웃음> 안 돼! 아, <웃음> 아, 개수가 안 맞잖아 한명 건티 한게 맞는데 한 명은 자고한 아, 명은 건티했네 데펠리 아냐 아냐 아 뭐야 그럼 1번님이 아 먹었다 먹어 와 아, 맞잖아 어, 펠리컨 맞아 칠번 칠번이야 아니 아니 아니 이거야 야. 이거 있었어 어디 있어 안돼 안돼 아아 내가도 오리 썰긴 했는데 펠리컨 먹는 거는 못 잡네 혹수자가 아아 아, 진짜, 아아아아아 진짜 아쉽다 진짜 아쉽다 펠리컨을 맞췄는데 그렇지 어. 끝